여름밤 시원한 가을 바람 난 여전히 잠에 들기가 쉽지 않아 뒤척이고 있어 내가 계획했던 건 유난히 뜨거웠던 너뭐 하나라도 내 걸로 만들기 어려워 또 시간이 들겠지 y yeah, e yeah 또 시간이 들겠지 yeah yeah 벌써 1년이, 벌써 한 달이 벌써 하루가 추억할 시간도 없이 빨리 지나갔고 내게는 또 새로운 고민거리들로 단한 시간조차 못 버티고 있어 마른 입술이 뜯겨 적응을 못해서 이런 감정은 지나가버린 금만인데 모르겠어 지나치는 방법은 가은 눈을 떴을 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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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이 들겠지야, 야 yeah, yeah. 이제는 돌아갈 수 없어도 여전히 난그 자리에서 있어 흩어져 있는 시간 속우리와 다시 마주칠 순 없을까? 많은 시간이 흐른 뒤 그때야 우린 알겠지 내가 계획했던 것 유난히 뜨거웠던 너뭐 하나라도 내 걸로 만들기 어려워 또 시간이 들겠지 yeah, yeah. 또 시간이 들겠지